오늘은 빅볼 운동 같이 해볼게요. 브릿지 심플루 8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올라가세요. 쭉쭉쭉 목 길게 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떠. 다시 앤들 투후 목에 주름 잡히지 않게 부드럽게 턱 앤 n d t h 쭉 발로 지그시 짐볼 눌러주시고 앤 n d 키커지시는거 계속 신경 쓰시고 앤 n 쭉앤 다운 앤네개더앤후쭉 갈비뼈 벌어지지 않게 앤 다운 앤드 후쭉 뒤꿈치 조금 엉덩이 쪽으로 계속 땡겨놓고 계세요. 두번더앤후쭉 두 앤드 후 마지막 라스트 앤후쭉 앤 다운,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브릿징으로 햄스트링 컬링하는 거총1 0번2 세트 할 거예요. 내쉬면서 그대로 앤둘후쭉 올라간 상태 앤둘 뒤꿈치 땡기고 앤두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나인 앤텐앤 and and 가슴부터,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앤 n d 둘, 후 올라가세요. 꼬리뼈부터, 앤 천천히 올라갈게요. 후, 목 길게, 무릎 길게, 살짝 밀었다가, 앤 하나, 앤 n 앤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에 u r and, and, and f 텐, 뒤꿈치 계속 땡기고 있으세요. 옳지, 잘했어요. 다리 쭉 펴시고, 이번에는 햄스트링 스트레치 쭉 오른다리부터 한숨, 흐, 플렉스, 더쭉 땡기시고 뒷근육 옳지, and 조금 더 크로스해서 바깥쪽 허벅지도 골반 뜨지 않게 최대한 엉덩이 눌러주시고 그대로 반대 다리. 왼 다리 들어서 한숨. 후. 최대한 꼬리뼈가 많이 뜨지 않는 게 좋아요. 그대로 플렉스. 앤드 그대로 반대 다리. 옳지. 손으로 잡아서 크로스 되게 왼쪽 킵 쭉. 옳지. 충분히 호흡하시고. 앤 릴리즈. 자, 이번에는 두 다리 11자로 하셔가지고 펠빅 올라간 상태로 사이드 투 사이드 내쉬면서 올라가세요. 몸 전체 길게, and 오른쪽 조금씩만, and 왼쪽, 골반 높이가 바뀌지 않아요. 오른쪽, and 왼쪽, 두번 더, and 정수리 계속 길게, 허벅지 한쪽 하나로 생각하세요, and 가운데서 스톱. 가슴부터 내려오시고, 잘했어요. 오른다리 위로 크로스, 올라가서 파세데벨로 빼, 쭉 오른다리 파세, 왼다리 지그시 눌러놓는 거 잊지 마시고 업앤 플렉스 다운, 여덟 번, 투업앤 다운, 골반 흔들리지 않게, 쓰리 업앤 다운 앤포 앤 다운 귀엽게 멀리 하세요. 5. 업앤 다운 2. 앤 6. 업앤 길게 2. 7. 업. 길게 골반 레벨 맞추세요. 업앤 그렇지. 가슴부터 천천히 내리시고 반대다리. 왼다리 크로스. 업. and bridge up 꼬리뼈부터 쭉왼다리 파세 흔들리지 않아요 up flex down and two up and down and three up and down two four up and down two and five up and down two six 앤 다운 down, two, seven, up, and down, last, eight, up and 길게 몸, a 가슴부터 다운 자그 상태로 고개 도리도리 쉴게요. 후, a and 후, a and 후자 이번에는 옆으로 앉아서 준비 그 상태에서 옆으로 골반을 볼에다 대시고요. 그렇죠. 윗다리를 옆으로 쭉 피세요. 몸 사선으로 일직선 만드시고, 엔 그대로 위로 업, 엔 다운, 엔 투, 엔 다운. 턱 당기고 쓰엔 다운 다리 길게, 다운 엔 파이브 길게, 6 길게, 7 길게. eight 길게 nine 못 길게 ten 유지 그 상태로 bend and kick and 무릎 뒤꿈치 높이 유지 하나 and 일찍 some 후 and 쭉, and 나 and 호흡, and 나 and 쭉, and 나 and seven and 나 and eight 하나 N n i 하나 N 쭉 그대로 포인해서 들었다가 앞으로 N t 뒤로 터치 u N 쭉 N two N 쭉 N three N t N four N two N f i 길게 N s N 갈비 N s e d, and, eight, and, d, and, nine, and, d, and, ten, and, 옳지. 그 상태로, 그 상태에, 쿼드라 패드로 부드럽게 연결. 방금 한 다리 그대로 할 거예요. 왼 다리 쭉 피시고, 머리 길게 유지. and, up, and, down, and, two, and, 발끝 길게, three, 길게, four, 길게. 5. 길게. 6. 2. 7. 2. 8. 2. 9. 10에서 홀드. 그대로 계세요. 머리부터 발끝 길게 유지. 그렇죠. 10초예요. 조금 더 호흡하시고 배 꺼지지 않게 조금 조금 더. 옳지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골반 옆으로 살짝 기대시고. 오른 다리 쭉 피세요. 정수리 발끝 길게, 옆구리 똑같은 길이 유지하실게요. 준비 하나 엔 길게, 투엔 길게, 쓰리 엔 e e a 후, f o 길게, f 이 v e 길게, s 스엔 and 둘, seven and 둘, e i g 둘, n i n 둘, t 에서 스 t 그대로 밴드 앤 n d 무릎 발끝 높이 똑같아요. 그 상태 그대로 four and two, two and five, t w six, t w seven, t w eight, t nine, 나 and 포인으로 바꿔서 and 도할 거예요. t o u and two, and back, and three, and back, and four, and 길게, five, and 길게, 몸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and seven, and 길게, eight, and 길게, nine, and 길게 마지막, ten, 앤, 옳지. 그대로 쿼드라으로 바꿔서 방금 한 다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오른 다리 뒤로 쭉 들어서 위로, 업 앤, 다운. 골반 벌어지지 않아요. 11자 그대로 둘 앤, 포 앤, 머리 발끝 길게 파이 앤, 둘식 앤, 둘 세븐 앤, 둘 에잇 앤, 둘 9, aim, 2, s t 그대로 홀드. 10초. 후, 머리, 정수리, 발끝, 똑같은 선상에서 배꼽 쏙, 그렇죠.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이제 토스 앤 캐치 하실 거예요. 두 다리 플렉스. 던져서 잡는 거, 준비. a 들 던져서. And 그렇죠, and t w n d t h r e e n 침착하게, and four, n d five, n d 호흡하면서, six, and two, seven, n d eight, n d nine, n d t e n n 계속, and one, n d 호흡, and t h r e e n d four, 앤 n 꽉, 앤 n d 허벅지 안쪽 꽉, 꽉, 2앤 o and, eight, two and nine. Two and ten. 계속, 앤앤 호흡하면서, two, a n 2 two, h r e e 발목으로요, six, seven, two, eight. 2, 9, 2, 10, last, 10, m 하나, and 2, 2, and 둘, 3, a 4, 발목으로 최대한, 5, 2, 6, 2, 7, 2, 8, last, 2, 9, 마지막, and stop, 옳지, 그 상태 그대로, 더블 l e 운 업. 앤2업앤3뜨앤4 아래 배 납작하게 5 천천히 앤6뜨7뜨8나9 two, two, two, 마지막 10 잘했어요.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다운 천천히 배에 허리 뜨지 않게 어 옳지. 자, 이번에는 발 뒤꿈치로 술술술술 무릎 뒤로 꽉 잡으세요. 뒷목 깍지 끼실 거고 심플 걸업 20번 천천히 훔엔 길게 엠둘엔 길게 스리 둘엔포둘 아랫배 납작하게 파이 둘엔 식스 둘엔 세븐 둘엔 eight, two, and nine, two, and ten, ten more, and t w and two, and t h and f o and f i and s 최대한 몸으로 하세요. 목으로 하지 말고 two, and e i and n 마지막. 앤, 텐, 옳지, 잘했어요. 한숨, 후, 팔 옆으로 피셔가지고 그대로 다리로 트위스트 시선 반대, 호흡하면서 늘 앤, 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앤, 후, 앤, 두, 앤, 후, 앤, 옳지, 잘하셨어요.